분들이 궁금해 하는데, 이제 뭐 커스텀 수냉 관리법, 이게 어떻게 되냐. 이게 사실 일반 컴퓨터랑 큰 차이가 없어요. 요 냉각 방법이 공냉으로 이루어지냐, 아니면 물을 흘러서 물로 시키는 게 이제 그 차이인데, 제일 주의해야 될 사항은 이 커스텀 수냉 같은 경우에는 외부 충격에 조금 약하기 때문에 흔들거나 눕히거나 세워서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택배로 배송이 안 되는 점 이제 양해 부탁드리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원 센서가 있어요. 지금 이제 25도가 찍혀 있는데 얘는 이제 45도가 되면 은 알람이 울려요. 물이 매우 뜨겁습니다 하고 이제 알람이 울리는데 그 45도가 이제 요 아크릴 수로가 견딜, 견딜 수 있는 온도가 60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60도에서 이제 범접한 온도가 이제 왔기 때문에 아, 조금 사용을 자제해 달라. 아니면 클링팬을 좀 세게 해 달라. 이제 이렇게 알리는 거를 알아 들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요 물통 위쪽에 보면은 저희가 자그맣게 압력 빠질 수 있게 숨구멍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까, 어, 말씀드렸듯이 택배나 이런 게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저기 조그맣게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거기로 이제 물이 다새 세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택배 서비스는 이제 불가능한 점 알아두시고요. 요 냉각수 주기는 1년에서 3년 정도 사용자에 따라서 이제 1년에 3년 정도 그렇게 하는데, 사실 교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보충, 보충식으로, 이제, 요게 밑바닥에 펌프가 있는데, 펌프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만 물, 냉각수를 채워서 유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말고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커스텀순행 관리법. 여기까지였습니다.